왔다 왔다 저거 왔어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 세수포트 앞으로 제공하니다 국수요? 네. 먹는 국수요? 아.. 어, 1호학번 1호학번? 커플이신가요? 네부드립니다 <웃음> 국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대 만함 보다는 조금 특성화된 과라고 알고 있고 세트에서 유명한.. 하나 아니에요? 국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생활하다가 국수를 되게 좀는 아이팟에서 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팟에서 아이팟에서 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맞아, 운동 <웃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 운동 사람들. 다좀 체격 다부지고 <웃음> 제가 다부지나요 국수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이제 생각나세요? 저 생각 안 생각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국수는 어떤 사람들이 올것 같아요? 이번에 이0학번에체격하이 남자 생일 수 있다. 아, 차준환? 음, 네. 그래서 어, 그냥 그런 몸에 관련된 거 배우고 운동을 음... 할까 싶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수한테 뭐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 되시나요? 아, 저는 16학번 국제 스포츠학부 심재윤이라고 합니다 아, 16학번? 네 16학번이면 나이가 혹시... <웃음> 국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긴 한데 최대가 아닌 듯 최대 최대가 아닌데 최대인 것 같다? 네 국수에 대해 만족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최대는 최대인데 좀 이런 쪽으로 좀더 다른 최대에 비해서 음. 더 이런 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과인 것 같아가지고 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국수만의 메리트라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수에 수시생들을 보면은 해외파가 되게 많잖아요 스포츠랑 언어 쪽이랑 뀌여가지고 음. 음.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언어 하나 를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어 잘하세요? <웃음> 아니요 저는 영어보다는 좀 다른 쪽 몰라 국수에서 이제 뽑을 때 인자상을 뭐 뽑잖아요 본인은 어떤 인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좀 그냥 술잘 마시는 하세요 인터뷰 <웃음> 가능하시나요? 아, 네 가능하세요 국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고려대를 앞으로 이끌어갈 학과가 아닌가 혹시 그러면 국수에 다니면서 뭐 과에 대한 불만이나 이제 만족도 같은 거는? 네,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h e house. I have to go to the house. I have to go to the 국 o 만의 메리트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국제 스포츠학부가 앞으로 이제 가장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학과인가 싶습니다. 음, 본인 o 이제 어떤 인재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g 혔는지 혹시 글로벌 스포츠 시대를 이끌어갈 이너쉽을 가진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에 집 맞춘 딱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국제 스포츠 학부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어에 되게 능통하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국세에 뽑힐 수 있지 않았나 아 영어, 영어 잘 하시나요 혹시? 네 외국어 나왔기 때문에 어아 외국어? 영어 자기소개 한번아 어, 영어 안 한지 오래돼서 울렁증 생 아, 어떤 노래 받을 때이 학교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대뇌 활동도 많이 했고 아, 어떤 거 하셨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고 그런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더 스포츠가 무엇인지 좀 많이 배우려고 음, 했습니다 음.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학생의 힘을 좀 빌려서 학생들끼리 좀 저녁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참여할 수 있게 좀 음.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해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그 인터뷰 시간 되시나요? 아 가능합니다 기스포츠학부 20학번 이 과에 만족하시는지?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제가 좀 국수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빨간 가정 입고 다니면 어깨 좀 올라가고 어, 네. 어, 어, 올라가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럼 본인이 어떤 인재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뽑혔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체육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서울 최고 사격했습니다. 아, 떻게 아, 아, 이렇게? 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용이 따로 있는데 네네. 그 전용으로 입학을 한 만큼 조금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나 그 내년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따로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생활 100% 못 즐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재밌는 학과니까 재밌게 같이 공부하고 운동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한남희 교수님 보스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남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 혹시 그 인터뷰 잠깐 시간 되시나요? 세 명이나 다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겁난다. 이거 얘나 너무 어. 들이대지 말아라, 카메라. <웃음> 네, 대학생들 이제 탁과생들 말에 의하면은 음. 이제 국제스포츠학부 학생들은 어 이제 운동만 할것 같은 학생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음.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잘못되는 생각이지. 지금은 스포츠가 글로벌이지. 글로벌. 스포츠를 하는 자체가 글로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 우리보다 그 우수하지 못한 애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학과인가요, 저희 어, 학과는? 우리 국제 스포츠 학부는 이미 스포츠 자체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정적인 음. 친구들만 우리 학부에 들어와야겠지. 음, 결론적으로는 이제 운동을 잘해야. 하는 거죠. 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운동 못하면 안 되고 거.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운동에 대한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음,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음. 그 인재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어. 스포츠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스포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첫 번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학부가 학부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내고 내고 하나 하겠습니다. 음. 그 운동을 잘 하지 못해도 뽑아줘야 한다 운동 못해도 뽑아줘야 된다? 네 운동은 못해 나부고 싶지 않은 <웃음> 뜻이야 <뜻으로. 웃음> 뽑아줘야 한다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 못하더라도 미친놈은 뽑겠지 네. 그러니까. 네고라는 부분들은 운동을 못해도 뽑아줘야 된다는 네고인가? 아제 어차피 편집이씨피편집에는성을 음. 네.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두고 있다 음. 그 스포츠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은